한국과 베트남의 생생한 물가 비교 그두 번째, 바로 야채와 쌀입니다 이 컨텐츠는 한국의 킴미와 베트남의 써니텐이 정보를 공유하며 기획한 컨텐츠인데요 왜 하필 롯데마트에서 비교를 하냐고 물어보시면 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는 마트 하면 떠오르는 게 롯데마트이고 무엇보다 그냥 서로의 집에서 가까워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베트남에 판매되는 공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4대 주식이 있죠 코스피나 코스닥을 뜻하는 주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세계 4대 주식은 쌀, 밀, 감자, 옥수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그 중에서 쌀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국가입니다. 이 쌀은 또다시 두 개의 대분류로 분류가 되죠. 바로 안남미라고 불리우는 인디카쌀과 한국과 일본, 중국과 유럽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쌀로 나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찰기가 있고 모양이 동그란 자포니카쌀을 태어날 때부터 먹고 자라서 베트남에 처음 오셔서 인디카쌀로 지은 밥을 먹으면 밥이 푸석하고 왠지 소화가 빨리 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제 입맛에도 자포니카쌀이더 맞긴 하지만 인디카쌀은 세계 쌀 소비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지구인 전체의 입맛은 인디카쌀이더 맞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쌀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아무래도 중남부 지역은 1년 내내 여름인데다가 비도 적당히 와줘서 기본 산모작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후에 벼가 익어서 재배하는 과정이 1년에 총 3번 반복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에서 평균 키로당 4000원인 쌀이 이곳에서는 1200원에서 1400원 사이로 합니다 아 물론 수입품인 자포니카쌀은 비싸죠 찰기가 강하고 윤기가 많아 초밥용 쌀로 유명한 히카리쌀의 경우 로그램당 2250원입니다 그리고 요즘 웰빙 시대라 쌀 외에 다양한 작곡을 넣어서 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 드셔서 작곡의 가격이 너무 비싸졌는데 베트남의 경우 역시나 비쌉니다. 롯데마트에서 kg당 단가 계산하기 힘들게 일부러 500으로 담을 수 있는 것도 400g으로 담아놓고 가격도 끝자리를 29,000동, 19,800동 등으로 만들어 놨네요. 대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800 곱하기 2.5를 하면 로그램당4 9 5 0 0 동. 여기서 공을 하나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한국돈이 되니까 25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두라고 써있는 백태는 k 로당 단가가 3600원입니다 그리고 검은콩은 3050원 녹두는 3625원입니다 한국의 작곡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아무래도 다이어트 식단이다보다 해서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면 조금씩 드시면서 열심히 뛰시면 다음은 채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채소들이 있죠 머나먼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분명 이 채소들의 기원는그 당시에 그냥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하나의 식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식물들 중에 독초도 있었을 것이고 생으로 먹었을 경우 고추나 양파처럼 혀가 고통스러운 채소도 있었을 것이고 독이 있는 수많은 버섯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 수많은 식물들을 누가 선별 작업을 했는지는 몰라도 스스로를 마르타삼아 무엇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되는지 하나하나 선별해 내어주신 선조분들께 이 영상을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현대인들이 다양한 채소를 많이 맛보고 현 인류의 식문화가 이렇게 발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와사비를 발견하여 인류 최초로 생와사비를 한입 맛본 분께는 더더욱 경의 동서양을 불문하고 많은 요리에 쓰이는 양파의 가격은 큰 차이가 없네요. 1kg 기준 베트남은 1,400원, 한국은 1,800원입니다 무는 한국 1,280원, 베트남은 1,200원 한국산 파프리카 한 봉지에 4,5개 들은 게 2,500원이고 베트남산은 색깔마다 가격이 다른데 녹색이 가장 저렴하고 다음은 빨간색 그리고 가장 비싼 것은 노란색이네요 가격은 두 개에 1,000원, 1,100원, 1,250원입니다 한국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요 다음은 고추로 넘어가 봅시다 고추의 종류는 다양하죠 많은 분들이 월남고추 하면 떠오르는 이 작은 땡초는 한팩 기준으로 430원입니다 한국은 고추 한 봉지가 평균 가격이 1800원 정도네요 화면을 보니 대략 200g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고추 100g 평균 가격을 계산해 보니 700원 정도이고 한국은 9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당근은 500g 기준 17,900동이니까 1kg 기준으로 하여 한국돈 환산시 아 머리 터지겠네 진짜 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1,800원이네요 한국은 4,310원 미니오이의 가격은 한국 2,980원 베트남은 750원으로 가격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섯류의 경우에는 한국과 베트남 모두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채소로는 레몬글라스 조롱박 열매, 수세미 오이, 차요페, 검은 무, 화초가지가 있고 한국어로 표현을 못하는 채소의 경우 라우먼과 더우밥 등이 있습니다. 채소의 가격은 한국과 베트남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행 오셔서 현지 채소 먹방을 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채소보다는 한국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